오늘은 폴대 두개와 아, 방수포 두개를 2개. 가지고 A형 트트을 텐트, 아, 찍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저렴한 그런 음, 용품으로 캠핑을 하지만 우리 또 감성을 놓칠 수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일단 피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챙피하지 않아요. 여러분도챙피하지 마세요. 자 피칭하러 가시죠. 두 군데를 꼽아가지고, 여기 스트링을 연결해서, 이탑 붙이듯이 폴대를 내려서 찍어줍니다. <놀라> 렌즈가 그 사이게 아... <웃음> <웃음> 깎는 게 제일 힘드네 아이고 일단 세웠습니다 일단 여기 옆에만 박아주면 이제 끝이에요 비상용 은박담요 이거 천 원짜리 이거 하나를 바닥에다 깔겠습니다 한개 막아줘야 됩니까? 까만둬 하나 더 사왔어야 되네 아... 아장나게 는데 허리 둘짜리 이거 5,000원짜리 위에다가 깔아주겠습니다 이거 거의 비박인데 이거? 아일 좋다 이거 아, 여기서뭐 걸어놓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걱정이네 여기 걸어놓을 게 없네 해볼게요. 감성의 끝판왕. 자, 여러분 이제 세팅 다 했습니다.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뭐 장작은 지난번에 남은 거 집에 있던 거 가져왔어요. 탄. 그리고 여기다 화로대 요거할 거고요. 요거또 5천 원짜리. 요거 있는데 지금 또 이것도 하나 더사 왔어요. 있는지 몰랐네 근데 저거까지아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할고요. 의자 요 앞에서 할 거고요. 밑에다가 그 비방용 비닐 그리고 위에 덮구잘거 하나. 그리고 저 침낭은 없어가지고 침낭은 하나 제걸 덮고 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방수포. 양쪽에다가 A형 텐트로 이렇게 했구요 아, 아 이거 지금 떨어졌네 저거 그러니까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좀 가운데가 떠가지고 이렇게 붙이니까 조금 이 가운데 공간이 잘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구요 감성을 버릴수 없으니까 우리 또 가랜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 그리고 저희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인디언행어 이렇게 해놨구요 그리고 이렇게 밥은 오늘 쓸일 없는데 여기다 걸어 놓으려고 샀나 보네 네, 막걸리와 오늘 식량들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또 먹을 거아 이제 먹을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배가 좀 고프네요 자 먹, 먹으러 갑시다 아이 카메라 이거 볼 때마다 이거 깨져가지고 너무 안타깝네 아이자 자, 오늘 여러분 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배도 습니다 짠짠 이 아 선배님들 먼저 드셔 먼저 드셔 네 먼저, 네, 먼저. 괜찮아요 먼저 드셔 선배님들 먼저 드셔야지 음. 음독이라서좀 모기는 좀있어요 기피제를 발랐는데도 몇번 물렸네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사실 앞뒤가 열려 있어 가지고 잘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차를 살펴보니까 김장 비닐이 있어요 김장 비닐을 찢어서 앞뒤로 붙여볼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촬영을 위해서 조명을 크레과 조명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웃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마저도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아안녕하시죠 짠, 짠, 짱김김. 자랑이고 뭐고, 그냥 저는 즐겨고 가야겠네요. 아유. 아유, 너무 좋네. 여러분, 저 망했어요. 제가 크레머를안 가져온 줄 알고 집에다 놓고 온줄 알고 라미님한테 이제 집에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집에 없대요 저 어딘가 떨고 온것같아 분명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어떡하냐 메인인데요 어떡하죠 짜짜 이게피배딱 뭐그 따가지고 거예요 그냥 뭐 큰일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어, 고기 한잔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밥 먹어요 한잔 드시고 가서 아이고게 밑에 그러니까 여기 한, 한... 한 맛만 한... 보시고 후에... 그네 시원한 거 드세요 네 조금만 이제 밤도 없어도 다 썸면 될거 같아요 하겠네요 고기가 가 돼? 고기가 불합도 But let's talk in a way that can give us some faith to go around. We'll hold tight as we can when it's better again.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네, 남이님이 집에서 찾았대요. 밝은 마음으로 네,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제가 차에. 있는지 계속 찾아듣거든요 음, 다행이네 어떻게 하나 했어요? 이번주에 사실 고카프를 가야 하니까 또 하나 또 사야되나 이러면서 에? 내심 그런거 있잖아요 다른 안주를 먹어야겠다 해가 지고 휴대용 헤드라이트를 끼겠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아! 배터리! 아이씨. 아 e r y 배터리 t e r y battery, b a 배터리 r y b a t t e r 배터리 t 드디어 그릴을 쓸 차례. 바베큐 그릴 5,000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아우. 아 이거를, 은박을 벗기면 착화되고, 은박 그대하면 직화되고. 그냥, 어, 고기를 뭐 굽거나 직화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직화로 직화로 가, 갖고 싶습니다 이 <웃음> 네, 직화로 할수 있는 거고 요거를 벗기면 이제 착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이소 전구 <놀람> 터치로 터치로 키고 끄고 할수 있고요 누르고 있으면은 줄어들어요 불이 네큰일네 장갑도 없고 게도 없네 어, 우켜만 먹었더니 눌리그래가지고 우삼겹 얼큰수제비 늘 많은 도움을 주시는 참맛나라에서 나올 것곧 이제 신제품입니다 네. 저한테 이제 테스팅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웃음> <웃음> 가져 나와 봤어요 우삼겹 있고 목이버섯 수제비 야 수제 맛있겠다 어, 이거 이 그릇 그대로 그냥 이 넣고 그냥 끓이면 됩니다 이거 캠핑 할때 진짜 짱이지 고추 기름도 네 이거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보여드렸지? 우삼겹이랑 음음야 술이 절 절로 땡기는 맛이네? 짠짠짜개비야 야. 야, 느끼했다가 아주 그냥 가라니까 좋네.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야겠다. <웃음> <웃음> 음, 칼칼한 게 아주 그냥 좋네. 엄백탄이랑 네. 장작 두개넣는데 것같서 일단은 이쪽을 차에 있는 아, 김장 비닐로 막으려고 합니다. 네 도저히 못짜요. 안그러면. 그래서 차에 있는 자석과 어, 이걸 김장 비닐로 이걸 찢어서 좀 길게 찢어서 붙여볼게요. 판사 쪽까지 야, 이제 밥은 거의 다 먹었고 예, 막걸리 오징어 구워가지고 예, 막걸리 먹겠습니다 울릉도에서 사온 이막 오징어인데 그러냐,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땅은 못 먹을 것 같고 일단 한잔하시고 어? 다 흘렸네 가자 <웃음> 자 짱이비 어 이번에 휴가 때 가, 여수를 갔다 왔거든요 여수에서 어, 공수해온 여수 밤바다 맥주 오늘한병 남아 가지고 가져왔어요 제가 썩 즐겨 하는 맥주는 아닙니다 네, 스타우트그 맥주 흑맥주라 가지고 썩 즐겨 하는 맥주는 아니지만 기념으로 가져왔으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짠자 짱겹이 자여러분들짠짠짠게 You built a 한번 누워볼까요? 아유 한번 누워볼까? 어우야 여기는 복싱신하네 그래도 어우잘수있는데아잘수 아, 있을 것 같아 어우 되게 높아 여러분 되게 높아요 여기가 이렇게 높아서 하늘이 다리를 뻗어도 다리가 안다 대단히 좆다리이기는 하지만 어우 다리가 안다 다리 뻗어도 오. 야 굉장히 그리고 아늑해요 그리고 음 조금 백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저냥 하룻밤은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지덕지죠 뭐 예. 많나요 위에는 좀 뚫려 있기는 합니다. 환기 환기는 돼야지 뭐. 양옆에 이렇게 양옆에도 이렇게 뚫리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라도 막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뚫리긴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을 오래 뵈야 될것 같아서 침낭이랑 어, 이불을 좀꺼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오래 뵐수 없을 것 같아서. <웃음> 오늘 저의 베개입니다. 오늘 베개를 베고 그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자석이 세긴 하네요. 오디움 자석. 생각보다 잘렸네요 아...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는데 어저께 귀뚜라미가 여기 와가지고 계속 울길래 아 이게 귀뚜라미말고 뱀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잠깐 차에 가서 자고 아무튼 그래 껌껌할 때 처음에 좀 자다가 한 새벽 3시좀 넘어가지고 깼어요. 깨가지고 차에 가서 잠깐 자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시 오히려 여기가 더 허리가 편해 여기 허리가 더 불편해가지고 뒤에 평탄은 안 하고 조수석에서 잠깐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한6시 조금 넘어서 이제 밝아지길래 다시 들어와서 한2 시간 정도 더 잤습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에 좀 꿀잠을 잤습니다 아 이제 좀 치우고 아침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라면 드시러 가시죠 go, go, go. Let's move.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불이 없어요 <웃음> 어저께도 이 바베큐불에다가 불멍하면서 아 끓여먹고 이래가지고 번호도 없고 가스도 없고 해가지고 나가면서 그냥 국밥이나 하나 사 먹어야겠네요 <웃음> <웃음> 아이고 <놀람> <놀람> <놀람> 이 팩들이 제가 어제 하루가 얼마큼 처절했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웃음>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벤트 캠핑으로 해서 이렇게 다이소 용품만으로 캠핑하기. 아, 물론 어저께 제가 잠깐 뭐 담요라든지 이런 거 꺼내서 살려고. <웃음> 살려고 뭐 그랬긴 했지만 정말 다이소 캠핑만, 다이소 용품만으로 재밌게 캠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제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그런 용품으로 정상적인 캠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또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